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2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해 차에는 어 이렇게 알 박기에서 이렇게 한 개에서 네개네 아, 중에서 세 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죠 포머스 볼까지포 하면서 어, 우선 복귀 방송 먼저 지난 지난주 목요일 방송한 거복귀 어, 먼저 하고 어, 이번에 자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분석이 어, 한두주 어, 저조하다가 다시 이제 많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1062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일요일 날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했고요 화요일 날은 어, 규칙수 17개하고 어, 회기분석에서 나온 넷중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 수요일 어제는 나누리 회원 전용방송 했고요 어, 오늘은 어, 용지 분석입니다 <목소리> 복귀 방송 지난주에 한 거, 한거 복귀 먼저 복귀방송 지난주에 한거 목요일날 한거 복기먼저 하겠습니다 어, 용지분석 첫번째는 어, 이렇게 가로와 세로줄이었는데요 어, 첫번째거에서는 보너스볼 15가 나왔죠 어, 두번째거에서는 37이 나왔습니다 세번째거는 어, 4가 나왔죠 각각 한개씩만 나왔네요 어, 용지분석 두 번째는 알바키 인데요. 어, 중 하나였죠. 음, 첫 번째 거는 전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로 이제 넘어왔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어,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어요. 어, 다음은 용지분석 세 번째입니다. 알바키죠 역시. 첫 번째 거에서는 4하고, 어, 15하고 37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쏟아져 나왔네요 아, 두 번째 거는 전멸해서 이번에 제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되 다음은 용지 분석 네 번째인데요 역시 알바끼였죠 어, 여기는 첫 번째 거에서 35가 나왔어요 두 번째 거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번 차례에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거였는데요. 209주기 6연멸 중이었어요. 여기서는 35가 나왔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2번이차 이번 겁니다. 이번이차에는 어, 이렇습니다. 응지 분석 첫 번째는 어, 여기가 지금 현재 3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가 필출로 보이는데요. 5우측 사선, 좌측 사선과 14좌측 사선 어,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3연멸 중이에요. 다음은 50입니다, 50. 50이 역시 3연멸이죠. 자, 다음은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알바키인데요. 어, 지난 리차의 어, 전멸에서 넘어온 거 어, 3개 있습니다. 어, 여기, 이게 이제 7연멸이 됐습니다. 아, 이번 이차에 좋은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5,18,31,44. 이게 6연멸이에요. 다음은, 어, 여기 5,17,29,41. 어, 이게 5연멸입니다. 다음은, 어, 용지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전부 3면멸 알바퀴 수예요. 3면렬. 여기는 모두 3면멸입니다 아, 이렇게 또 여기 또. 이 4개가 모두 각각 3연0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중복수위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다음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1,2,4,11,17,26,27입니다. 어, 이게 어, 990주기인데요. 현재 우연멸중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음, 제수 재수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재수나 출가능수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구요